안녕하세요 팟도사셋팟도사셋팝이앙입니다네 오늘 제가 산 것들은요 여기 있는 만년필 한자루랑 그리고 여기 다이어리 커버인데요 일단 요 만년필부터 소개하자면 이 만년필이 되게 특이해요 만년필이 되게 특이한데 모나미 153.5 나이언 만년필 센트라고 해가지고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인데 이게 한국에서 판매가 안되고 있어요 근데 웃긴건 여기 뒤에는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아마존에서 발견하고 바로 샀거든요 바로 샀는데 가격은 약 40달러 정도입니다 한국 돈약 4만원 정도 하는건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이가 없어서 샀는데 이거 한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물 한번 볼게요 안에 내용물은 조금 흩어지긴 했는데 배달이 오면 서 조금 흩어지긴 했는데 일단 요거 내용물은 요렇게 요렇게 그 끼울 수 있는 요런 식으로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네오만년필 설명서 같은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는 영어되어 있어요 영어되어 있는데 한글도 있어요 한글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카트리지 두개랑 카트리지 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카트리지 두개랑 그 다음에 안에 컨버터 하나, 그 다음에 컨버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만년0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끼우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쏙 끼우면 되는 방식인데 꽤 예뻐요 꽤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정판인데 한국에는 안나왔더라고요 한국에는 제가 찾아왔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마존 직구로 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어... 피... 실사용을 쓰긴 쓸 건데 일단은 나중에 리뷰를 할때 나중에 리뷰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서 안 나왔다 이게 지금 한국에는 왜 정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정발이 된 걸로 정발이 됐나? 정발이 됐는데 제가 못 샀나? 못썼나 아닐텐데 어쨌든 한국에는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고요 펜베스트나 뭐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어리 커버인데 큰 곳에 부상되어서 왔네요 음.. 역시 중국제인 것 같은데 JCT 스튜디오 브랜드 뉴 월드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 일단 구성품으로는 볼펜이 하나 따라왔어요 볼펜이 하나 따라왔는데 볼펜이 하나 있고요 볼펜이 여기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을이 커버 그 다음에 먼지보어 스티커가 따라왔어요 스티커가 따라왔는데 예뻐요 와나이런 스티커 좋아하는데 스티커가 따라왔어요 스티커가 이렇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무슨 편지지가 하나 따라왔는데 어 이거 가면이네요 가면 모양, 가면 모양, 가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 할수 있게 딱 만들어놨네요. 어,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런 식으로, 어, 편지지랑, 편지 모양 가면이랑, 아니, 편지를 쓸수 있는 가면이랑, 그 다음에, 스티커가 따라왔어요. 스티커랑 볼펜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다이리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60이 하나 있거든요 60이 하나 있는데 가죽이 많이 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못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새로 사는 게겠다 싶을 정도로 써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15달러 정도로 꽤 싼, 싸게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펼친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60으로 이렇게 쩌러 있고요 어, 요 다연속지는 옛날에 쓰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속지는 일단 킬로그램이란 뭐거뭐 이런 거뭐 이런 거다있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건다있고요 날짜가 없네요 날짜가 없는 거 빼고는 나만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는 여기 설명료에는 여기 핸드폰을 넣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핸드폰 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드나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구요 자, 여기까지 파만, 도사의 파비앙이었구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이빠이.